두 번째 가능성입니다. 남한의 대선에서 북한의 불리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김정은도 결코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남과 북이 2020년 6월 이후 단절됐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했습니다. 일단 남북이 대치와 대결, 긴장고조 상태에서 대화의 기조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여야할 것 없이 환영일색이지만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여지껏 미국산 앵무새, 삶은 소대가리 등 다시는 안볼 것처럼 가전 인격 모독적인 비방을 일삼던 북한이 왜 5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시작되는 지금 하필이면 왜 마음을 바꾼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그 행사의 규모와 감동적인 연출의 이모저모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남북이 이번에야말로 통일의 초석을 깔게 되는구나. 전 세계의 모든 시선이 이 행사에 쏠려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규모와 내용면에서 엄청난 행사였습니다. 특히나 합의한 내용은 분단된 조국 대한민국의 운명을 4.27 이전과 4.27 이후로 구분할 정도로 당시에는 마치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던 것입니다.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설치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종전을 선언하고 그리고 휴전을 남북평화협정으로 전환키로 하는 등 내용면에서 지난 그 어떤 정부가 한 것보다 더 대단한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이러한 4.27 판문점 선언의 실천을 위한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16일 북한은 이 연락사무소를 보란듯이 폭파시켜버립니다. 사실상 김정은식 충격요법으로 남북관계의 단절을 선언한 셈입니다. 이 사무소의 폭파와 함께 문재인 최대의 업적이 될 뻔했던 남북화해와 통일의 꿈도 결국 물거품이 된 듯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칼부린까지 하면서 극단적으로 헤어졌던 남녀 두 사람이 갑자기 만나기로 했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엊그제까지 가전욕을 퍼부어대던 북한이 갑자기 합의를 하면서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되었다? 분명히 어떤 내막이 상호간에 어떤 긴급한 필요나 목적이 있지 않을까 누구라도 이렇게 한 번쯤은 의심해 볼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왜 다시 만난다는 것일까요 누가 이것을 원했을까요 이들이 다시 만난다는 것이 단지 순수하게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한 것 단지 그것 때문일까요 의심할 만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 통신선의 재개통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한 명은 독재자, 다른 한 명은 도대체 그 속을 믿을 수가 없는 자, 앞으로 이두 사람이 무슨 일을 꾸미려고 하는 것일까?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지 혹시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의 대화 제의를 일관되게 무시해오던 북한이 이번에 돌연 태도를 바꿔서 대화에 응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배경은 다음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 가능성 북한은 최근 극심한 식량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시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대북한 평화성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왔는데 북한은 가장 쉬운 상대인 문재인 정부를 이용해서 현재 난국을 타개하려는 그것이라는 시각입니다.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수 있고 심지어 굶어죽은 사람들이 속출할 정도로 극심한 경제난에 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암시하는 주목해볼 만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9일 북한 김정은은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회의에서 김정은은 첫째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코로나19의 발생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둘째 김정은이 일부 책임 간부들의 직무태만 행위의 자료를 일일이 열거 하면서 직접 간부들의 무능을 질타하고 중대 사건 발생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셋째 이러한 김정은의 분노 때문에 북한 최상층부 권력구도에 일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넷째 조선중앙통신은 이례적으로 이러한 내부사정을 보도했는데 이것은 북한이 외부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낳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남북한통신선의 재개통이 의미하는 남북교류의 재개는 이런 최근 북한 내부의 긴박한 사정 때문에 손만 내밀면 언제고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문재인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추론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입니다. 남한의 대선에서 북한의 불리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김정은도 결코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이용해서 야당의 대권주자들을 맹비난 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김정은은 남한의 정권이 여에서 야로 바뀌면 문재인 정권과의 어떠한 합의사항도 이행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입장에서도 야당의 대권을 주는 것은 곧 자신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김정은과 문재인이 의기투합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 남북 간 통신선의 재개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입니다. 그 목표를 구체화하는 첫 단계로 남북평화쇼가 재개될 가능성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김정은의 서울 또는 제주도 방문까지도 밀어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정은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무엇이든 하기는 해야 하는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작은 평화쇼로는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기왕 할 거면 뭔가 통큰 쇼를 보여주어야 남한의 국민도 미국의 정계나 바이든 대통령도 움직일 것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과의 국경을 차단해 버린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이 중단된 지 1년 반이 넘어가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이나 심각한 상황에 와 있고 전 세계가 겪는 코로나라는 역대급의 시련을 북한은 특히 더 극심하게 겪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으로서는 어떤 도박이라도 마다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서울 방문이라는 문재인의 카드를 김정은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네 번째의 가능성입니다. 김정은은 문재인을 지렛대 삼아 미국에게 대북제재의 해제 내지 완화를 설득하려고 할 것입니다 남북이 다시 한번 평화를 모티브로 삼은 빅쇼 말씀드린 김정은의 전격 남한 방문을 통해서 전 세계와 미국의 바이든에게 평화 의지를 보여주고 북한에 대한 제재의 해제 내지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김정은의 빅쇼의 끝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요구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이 원하고 김정은이 꿈으로 생각하는 일인 것인데 트럼프에게 먹히지 않았던 이 제안을 바이든에게 드림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평화협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여러분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평화협정의 평화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들춰보면 그 속에 야수의 이빨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평화협정은 결국 유엔군 사령부를 철수시키는 협정이고 결국은 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김정은이 꿈에서도 바라는 바이고 그것이 곧 김정은의 적화통일을 손쉽게 하는 밑거름이 될터인데 도대체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속마음이 무엇이기에 이런 수순을 원하는 것일까요? 문재인으로서는 설령 평화협정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금방이라도 통일될 듯이 연출된 남북평화의 빅쇼를 문재인과 민주당의 인기로 흡수해서 그 흐름을 여권의 대권주자에게 몰아줄 수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지 않겠나 추측해봅니다 이래저래 문재인으로서는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최재형,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등 야당의 대선 주자들은 바로 이 점을 고려해 놓아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미 시작이 예고된 그들의 평화쇼에 또한번 속아 넘어가시겠습니까?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